제가 락앤락을 또 챙겨서 왔거든요. <목소리> 어, 진짜 락앤락을 먹고 봐다 뭐가 안가져어요 진짜? <웃음> 혹시 트리러 할인도 있네요. 여기에 들가시면 돼요. 이거 아직 여기안주셔도 되는데 여기서게 담아주시긴 했거든요. 여기 여기네. 저희는 점심을 먹고 커피 마시러 갑니다. 이것도 완전 큰 거. 뭐 마실 거예요? 커피. 아이스 라떼. 아이스 라떼. 아, 그래도 아직은 얼죽아다. <웃음> 저도 라떼를 마실 거예요. 저는 두유로 바꿔가지고 먹겠습니다. 아... 이거랑 비타페인 아이스 라떼 한잔 주세요 혹시 텀블러 할인도 있나요? 네, 들어가요 와... 네, 감사합니다 <놀람> 이렇게 하면 이게 제일 빨리 섞이는 거라고 저는 주유로도 변경이 되고 오트밀도 변경이 가능해가지고 저는 이번에 오트밀로 시켰습니다. 오트밀로 한 번만 먹어봤어요. 핫티 자체가 숭늉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숭늉, 대충 우유랑 먹었을 때더 맛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 위에 고소한 맛이 어떤 말든 우유 먹었을 때 약간 그런 느낌. 우유는 맛있는데 오트는 약간 조금 더 높은 단계야. 음, <목소리도> 뭐지? <목소리도> <웃음> 약간 콜동으로 만나는 데 약간 맹맹한 그런 느낌이죠. 네좀 다르죠. 맑은 라떼 아, 느낌. 진짜 맑다. 미안한 맛이네. 전혀 제가 홍상한 맛이 었는데요 그리고 저 오늘 우리가 찍는다고 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대나무 갈대 어, 스무디용이어가지고 이렇게 두껑고 이거는 그냥 커피용이어서 조금 더 얇아요. 케이스도 있고 이것도 대나무 빨대인데 그 월드비전에서 기념품으로 한번 대나무 빨대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대나무 빨대는 1년간 재사용이 가능해요. 세척해가지고 쓰면. 그리고 화학 공정을 거치지 않은 유기농 대나무를 사용해요. 그냥 대나무 깎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주의할 점은 대나무기 때문에 쓰고 나서 세척하고서 잘 말려야 돼요. 바람 드는 곳이 안 그러면 써볼 수 있어요. 이방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어가지고 이거 없죠 이 방에서 이거쓸게이거 너무 이거지무커가지편하 불편하고 <뭐라> <뭐라> 오 뭐야? <뭐라> 오, 이 방에서 이 방에서 이 방에서 이플에서이 간편하기는 하니이방리서이 방에서 이 방에서 이 방에서 이이 방에서 이방이방이 방에서 이서 어쩔 수 없이 비닐을 써야 하는 상황이고 음식 먹을 때 저도 아주 비닐을 사용하긴 하지만 여유가 될때 여건이 될때 생각이 들때 이렇게 실천해보는 것도 저의 작은 실천이지만 왜 자꾸 끄덕끄덕해안 웃는 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맘말 맘말 맘말 내얘기 Wahahaha <laughs> <웃음> 이게 그, 그거였어, 뭐랄까. 용기들 챌린지의 맹점? <웃음> 이분들이 이거 왜 이렇게 달라는 건지 몰라가지고 그 안에 포장한 거를 넣어서 주시거나 <웃음> 맞아, 이러고 맞아, 맞아. 있잖아요. <웃음> 있으세요. 음. 담아가실 봉지 무슨 애정도가. 네, <웃음> 아 전부 성공입니다. 음,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그리고 케이 이렇게 담는 거 너무 신박하지 않아? <웃음> 남는 케이크 담을 때도 바닥에 대해서 이렇게 보관하면 먹을 때도 진짜 바로 바로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가자. 저희 티제 집에 놀러 왔답니다. 와. 저희 용기내 챌린지를 했는데, 오늘 도전한 거다 성공을 해버렸어요. 진짜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포장하는 게 가능하구나. 직접 해보니까 더 체감이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많이 할수 있겠다 싶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배달시키면은 이거 하나당 플라스틱 하나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쓰레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I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no more time. I said, I have no more time. I have no more t i 있 e I have no 가 o r e t i m 쏘리 약간 영양있는데 너무 맛있어 자 많이 사주는고하 먹을 만큼 사서 딱 먹고 끝내는 거 알죠 진짜 <웃음> 마지막 한중에는 냉장고에서 물르고못 먹고 너무 맛있어 딱기를딱 맞는 거 같은데? 너무 많이 어서싹 잊혀져 시가 시킬 맛? 너무 맛있어 뭐야 대이다 타르트 자체가 너무 맛있죠 빵이 음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용기네 챌린지 한번 도전해 봤는데요 뭔가 겁을 먹었었는데 다들 이제 매장에 가져가면 좋아해 주시고 생태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어렵지 않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맛있게 밥까지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메인 음식뿐만 아니라 디저트도 충분히 다 용기에 담아 가져갈 수 있고 커피도 텀블러 사용하면 할수 있으니까 의지만 있다면 쓰레기 없이 물건을 사고 음식도 포장해가지고 오는 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한번 경험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 큰것 같아서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면 텀블러도 한번 쓰고 나면 어 괜찮구나 싶거든요 근데 용기 가져가는 것도 한번 하고 나면 그 아는 거랑 실제로 했을 때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매장에서도 되게 좋아해 주셔서 커피도 이렇게 텀블러 가져가면 할인해 주시는 게 있고 음식정도 이렇게 용도 가져가면 할인해 주거나 많이 주시거나 <웃음> <그냥> 그런 것도 <식으로 웃음>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같이 동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웃음> 다음에 봐요.